안녕하세요. 하스펀입니다.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수 있습니다. 하스스톤에 재밌는 영상이 있다면 주미디어 네이버 닷컴으로 제보해 주세요.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 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 아, 나 죽네. 새거들. 아, 여기 치지. 아, 왜안 죽어? 이렇게 둬도 안 죽어? 좀 죽어 줘. 아, 뭐 하는 거야? 아니! 야! 근데 몇 딜이야? 미친 43 딜! 조합해. 나디나 잠그고 싶었는데, 어차피 이거 들어갈 거니까, 나디나 여기 여기인데, 이건 랜덤 두 개니까, 이거 괜찮아 보였거든? 아, 파밍 또 못해? 아, 좀 하자, 파밍 좀. 지금 12턴이라 준냈어요 <웃음> 몇 딜이야? 너도 한 30, 40 딜? 아, 뭐야. 이딜 부족해. 아, 원턴 킬안 돼. 뭐야. 어? 무주도르노 돌리기? 야 무릎! 야 무릎! 어 야! 서순! 그러니까 건들게 없네요 어차피 <웃음> 미친놈인거 알았는데 건들게 없어 죽진 않으니까 진짜 못싸우면죽는 살아. 이거는 만들어야죠. 저거와 자웅을 겨룰 정도의 필드를 만들어야지. 야, 근데 만들 수 있냐, 이거? 못 만들 것 같은데? 개씨. 진짜 좀 너무하다 후바락은 끝까지 안 나오는구나 이길 수 있나? 이거?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길 만 이거 이겼다 아닌가? 지나? 애매한데요? 오케이 아 백퍼야? 애초에 백퍼야? 어... 아니 백이라고 치시는 분이기네 효적이야 전투...아이고, 시간 진짜 모자라다 저거는 살 필요 없어 보이고, 저거는 사야죠. 저가 언급이 됐어요? 뭔제지 모르겠는데, 나디나가 언급된 거야? 불안이 언급이 됐고요. 라크 한금 되면 죽겠다. 뭐야. 이게 흉합체가 나오면 죽겠다. 아, 피. 라크 포기 시간 개 모자라. 개 빨리 하고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요. 아이 분명히 있더라. 빨리빨리 하자. <목 cleanup> 이들 <이건> 아오, <필요없죠>. <음>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다하는거야 이거는 <웃음> 아니 어떻게 해야 다하는건데 아니 t 0초 진짜 개빡빡하게 활용했는데 아니 이거보다 더 빡빡하게 할 수가 있어? 아니 제더브왔는 그냥 하자고. 근데 얘가 마이애브 얘기 긴거 보면 이상한거 같은데 거의 다 온거같아 아이거 죽는다 침팔 우리 오늘 컨디션 좋아요 뭔가 다 했다 다긴다 다 했어 빨리빨리 빨리 합친다 빨리빨리 들리고 빨리. <웃음> 해고 요호호? 최적은 싸움을 못봐 이게 바빠가지고 안녕하세이 이거. 엔거 이거. 처럼마법이어 있답니다. 뭐이거